어눈 이렇게 초롱초롱해 내팔 중고 신입 받아라 그럼 같이 보내주지 자 오늘 할 게임은 세키로입니다 오랜만에 하도록 하자 세키로 한 지가 진짜 엄청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킬을 까먹어가지고 로이 <웃음> 늙어버린 펠리를 싫어하지는 <웃음> <웃음> 그래, 않아 그래 저렇게 멋지게 늙으면 여한은 없겠다 세키로 모든 엔딩 전다 봤습니다 모든 트로피 다 땄고요 한 1년 이상 접었죠 손에 익으려면 또 시간이 필요해요 저한테 이봐, 믿겨, 친구. 씨, 개붕아 어, 눈 이렇게 초롱초롱해 재활치고는 좀 거친데. 어 이거 앞으로 나가는 게 찌르는 거 카운터 아니었나요? 아내팔내팔 음! <웃음> <응. 웃음> 내팔 돌려줘요. 여기가 <웃음> 어디요? 근데 우수치고는 되게 고성능 아니에요? 맨 손이 움직이는데? 오 oh 마이 중고 신입 받다라 My n a m 아! 멍무이 멍무이 너무 싫어 미쳤어? 그냥 내버려둬! 야이놈아 집안 살림 다 묻어뜨린다 야이놈아 <웃음> 아! <웃음> 닭한테 죽을 뻔했네 어? 어? 아 뭐야 자격하는 거 아니었어? <웃음> 어? 지금 너무 약하지 않나요? 괜찮을라나? 3년 전... 갑자기? 등장! 응. 아오! 아파라... 응. <웃음> 설마 잉어가 걸어다니기도 하나요? 상대는 프롬이야 겁나는 건 아니겠지? 어? 그러진 않죠 잉어가? 걸어다니진 않죠? <웃음> 확실히 수리검 있죠 수리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쓰임새가 되게 많아 여기만 불 지르면 안 되나? 여기만 불르면안 되나? 어아 어야 <웃음> 작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 하냐? 에이시도 봐. <웃음> 어 무서워. 들어올게, <웃음> <웃음> <더럽게> 아프네. <웃음> 아오, 여기까지 오는 건 너무 미웠나? 에에 침착하게 우와. 아실라슬리 했어. 야, 근데 저 친구 죽어버렸어. <웃음> 야, 인마. 아니, 뭐 같이 뭐 작전을 짜든가 <웃음> 가려고 했는데. 아, 진짜. 얍. 뇨. 어, 열쇠가 없어. 가져와야 되나? 아, 저놈 안 되는데.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때문에. 저놈들 껴 있어가지고 저놈의 1대1이 안 돼요. 좀 위험하거든요, 여기가. 요놈의 문제인데 아! 옆으로 피해요 제가 어 이렇게 말이죠 됐죠 빨리 주고 싶죠 이 배신자야 여기서 <웃음> 나갑시다 나다 알아요 <웃음> 덜덜 아오 오, 어려워 어려워 피하고 그렇지 아, 이 페이지죠? 아이 할머니 진짜 아 저거 환술 저 깨트려야겠다 저거 어쩔 수가 없네 안돼아아 아. 일단은 환술이 있죠 저거 저거를 좀 깨트려야겠어 저 어디서 살수 없나 더 없냐? 도와줘 아 제발 물러날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지 됐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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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보면 좋을까? 그거 가져와. <웃음> 이리로 왔, 이리 와이자씨가, 이리로 왔. 휠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? 어, 혀는 떨어진 것 봐, 이거 이거 원래 이랬나?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피가 많이 안 떨어졌는데. 아니에요. 저도 모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. 내가 다 항상 아는 것도 아니라서. 같이 보내주지. 내가 그 상처를 돌봐드리죠. <웃음> 말 곁으로 내가 보내주지. <웃음> 또한놈 잡았다. 이씨님. 이씨님 여기서 뭐해요? 이씨님 안녕하세요. 오, 하이, 말. 아이고. 손은 싸우기 힘든데. 아, 아 그지 간네 진짜. <웃음> 야 이래서 소고기가 비싼거구나 이래서 소고, 소고기가 비싸다 음어이디보자겐붕이 만나러 가자 겐붕아 너는 항상 달라지지가 않는구나 무어 <웃음> <문어>, 아시는구나 <웃음> 어 어? 어, 이거 이태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. 트업몬같다시비로가이리데 어디서 같은데. 트 같은데. 와가치 같은데. 트로몬 같은소 트로몬 같은소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같은데. 트로몬 야, 이거 왜 만들었어? 위에 거 그러면은.